안녕하세요. 심무뜸입니다 오늘은 구르기 운동을 준비했어요. 필라테스 용어로는 롤링 라이크볼이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저랑 같이 100개 하면서 우리 척추와 이 코어 근육 심부 근육을 한번 단련을 해볼게요. 매트 끝선에 발을 대어주시고 엉덩이는 유연성마다 다른데 이렇게 가깝게 두게 되면 유연성이 좀더 많이 요구되고 난이도가 높아져요. 초급자분들은 조금 더 거리를 둔 상태에서 먼저 밸런스 잡는 운동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맨 처음에 발을 떼면은 바로 골반이 이렇게 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고개가 숙여질 거고 등이 뒤로 섰고 허리가 아래로 말리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구르기 운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척추 커브 자체가 지금 예쁘지 가 않기 때문에 먼저 위로 척추를 최대 위치로 내가 한번 키워보는 거예요. 앉은 키를 최대로 크게 한 상태에서 까치발을 들고 팔로 다리를 내 몸쪽을 향해 안아주셔야 되고요. 뒤꿈치는 모은 상태에서 엉덩이 쪽으로 뒤꿈치를 계속 당기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발로 매트를 긁어내듯이 살짝 발가락보다 발볼레 힘으로 힘을 쓸 거고 팔꿈치는 열어줄 거예요 이렇게 앉게 되면은 어깨의 수축이 일어나서 편안하게 커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를 때 방해 동작이 될수 있어요 팔꿈치는 옆으로 크게 해서 등으로부터 넓게 팔까지 스트레치 되는 느낌을 키를 세운 상태에서 등은 이렇게 곱등이처럼 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펴서 위로 긴큰 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상태에서 뒤에 벽이 가상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발을 최대한 살짝 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뒤로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등 뒤에 벽이 있고 그 벽에 닿지 않게 다리를 떼보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구르기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어요. 자 밸런스를 10초 동안 잡을 거고 이 안에서 제가 앞서 말한 퀸을 생각하면서 버텨보는 거예요. 아랫배꼽을 깊숙이 척추 쪽으로 집어넣을 거고 뒤꿈치를 서로 모으고 팔꿈치는 열어주세요. 키는 위로 세웁니다. 그다음에 시선을 멀리 내려서 쪽 목을 살짝 둥글게 컵으로 만들어주세요.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랑 천천히 100개 구르고 끝내볼게요. 100개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부터 말을 하지 않고 구를 거예요 제 큐잉을 나레이션으로 들으면서 같이 100개 구르는 동안 집중해볼게요 매트 끝쪽에 앉아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자세를 준비해볼게요 발을 뗀 채로 중심을 잡고 골반부터 굴렀다가 다시 돌아와서 중심을 잡아 봅니다 척추를 하나하나 마사지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호흡을 뱉고 마시고 내쉬고 구르는 동안은 호흡을 참을 거고요. 돌아와서 가볍게 호흡을 뱉어줍니다. 계속해서 아랫배 긴장감이 들어가 있을 거고 허벅지와 가슴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볼게요. 처음에는 다리 반동도 사용될 거고 올라와서 발을 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동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척추 마사지를 하는 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10개마다 엉덩이와 매트 간격, 내 위치를 한 번씩 체크하면서 자세를 가다듬어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구르고 내쉬면서 후 뒤로 누울 때는 날개뼈 위치까지 터치했다가 돌아오는 순간에는 발을 떼고 몸 안쪽에 속근육의 힘으로 밸런스를 잡아볼게요. 물론 처음에는 돌아왔을 때 발끝이 바닥에 닿아도 되고요. 발 전체가 바닥에 내려놔줘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할 것은 턱은 당긴 상태에서 시선이 허벅지 안쪽 또는 배꼽 안쪽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고 배를 둥글게 말아서 등보다 배꼽 뒤쪽이 둥그러진 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볼게요. 뒤로 누우려고 하는데만 집중을 하면 처음부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날개뼈 또는 등이 닿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도하는 집중점은 골반을 굴려서 허리 아래쪽 엉덩이부터 매트에 닿았다가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데에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뒤로 눕는 것보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구르고 후. 호흡을 뱉으면서 일어나 봅니다. 목어깨에 긴장이 갈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어깨 사이를 길게 어깨를 내린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팔꿈치는 앞쪽보다는 옆쪽을 향해서 조금 넓게 다리를 안고 있는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구르고 돌아오고 구르고 돌아오고 벌써 30개 성공했어요. 혹시 지금 꼬리뼈가 아프거나 자세가 불편해서 이미 지쳤다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은 여기에서 스탑해주시고요. 점차적으로 10개씩 늘려나가면서 진행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르면서 척추 마사지, 돌아오면서 밸런스, 집중하지 않으면 목, 어깨, 발목, 다리, 고관절 여기저기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때문에 밸런스를 잡고 내 몸의 쉐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구르기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골반부터 닿고 척추 마사지했다가 돌아와서 호흡했고 후. 골반에서부터 척추 마사지 그리고 올라와서 밸런스 팔꿈치는 조금 더 멀리 양 옆쪽으로 활짝 열어준 상태로 유지해 주시고요. 가슴은 너무 말리지 않도록 앞쪽으로 위쪽으로 조금 더 꺼내주세요. 배꼽의 긴장감을 유지하되 가슴과 허벅지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손 위치는 제가 발목 위쪽을 잡고 있는데 유연성이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아래쪽을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진행해 볼게요. 벌써 50개를 했어요. 우리 이제 일어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척추 마사지를 진행해 볼 거예요. 왔다 갔다 오뚜기처럼 진행을 해 봅니다. 혹시 척추뼈가 계속 매트에 닿아서 아프신 분들은 옷을 조금 더 도톰하게 입는 것도 괜찮고, 매트의 두께를 조금 더 높이는 것도 추천합니다. 뼈가 닿아서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절대 이 동작을 따라하지 마세요. 10개 하고 잠시 쉬어줍니다. 다시 10개 반복해 볼게요. 아랫배는 계속 척추 쪽으로 당긴 상태. 복부의 긴장감이 유지되고요. 시선은 다리 사이 또는 복부를 바라본 채로 턱을 당기고 유지합니다. 마지막에 10개째는 앉아서 밸런스를 잡아볼게요. 다시 올라와서 밸런스 잡고 척추 마사지하고 돌아와서 후. 내 몸의 모양을 팔 힘으로 컨트롤하는 느낌보다 속근육, 코어, 복부 힘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볼게요. 밸런스를 잡으면서 올라와서 앉았을 때는 정수리가 저기 앞쪽으로 발끝도 저기 멀리 정수리에서 뻗어지는 에너지와 발끝이 뻗어지는 에너지가 앞쪽 심모양으로 뻗어질 수 있도록 상상해 볼게요. 호흡뱉고 굴렀다가 돌아와서 밸런스 잡고 후. 우리 힘내서 20회 더 진행해 볼게요. 계속해서 아랫배 긴장감 유지해 주시고요. 뒤꿈치는 조여서 엉덩이 쪽으로 살짝 당겨주는 느낌. 무릎은 약간 열린 상태에서 그 간격을 유지합니다. 척추 마사지했다가 돌아오면서 호흡을 뱉고 밸런스. 골반부터 굴릴 거고 쿵 하고 떨어져도 괜찮아요. 점진적으로 우리 척추가 유연해지면서 마사지 느낌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진행해 볼게요. 이제 10개 더 진행하면 우리의 구르기 100개가 끝나요. 하나 둘. 내가 만든 공이 작아지고 찌그러지는 느낌보다 계속 길어지고 펼쳐지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척추가 닿았다가 올라와서 중심을 잡고 밸런스. 후, 마시면서 구르고 올라와서 후. 세개더 진행해 볼게요. 마지막 하나. 끝. 이게 구르기 100개를 한 번에 다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5개, 10개씩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매트가 꼭 두께가 너무 얇게 되면 척추랑 꼬리뼈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분들은 옷을 그냥 두꺼운 거 트레이닝을 입고 하셔도 되고 매트나 좀 아래 방석 같은 걸 깔아놓고 구르기 운동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